나, 안 힘들어. 봐, 웃고 있어. 힘내라고 하지 마. 충분히 힘나니까. 너, 하나 보고. 나, 살수 있어. 미안하다 하지 마. 그게 더 슬프니까. 지친 하루. 보다 한 어깨 그건 내게 아무 일 아냐 방법이 있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잠에 들 시간을 재면서 얼마나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나 쫓기듯 이마 Uh oh! 좀 하지마 감사하며 사니까 안 풀리고 버거운 날도 어차피 다 지나갈 거야 그렇게 살겠지 둘이면 된 거지 i s o r 국민 아,